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콩콩 입니다. 아, 오늘은 어, 다름 아니라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 방송 이후로 처음 뵀는데 어, 저번 주 금요일날 추정 60분 관련돼서 어, 스트리밍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 속에 이제 저희가 그 추정 60분 해당 스트리밍 영상을 한 5분 정도 잠깐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이제 해당 그 채널 링크 소개 드리면서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작권 침해로 이제 어, 걸려서 KBS 미디어 쪽에서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스트리밍 90일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한 4월 달, 네, 90일이면 4월 달이죠. 4월 달까지는 어, 스트리밍을 할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어, 그 KBS 미디어 쪽 거기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90일 동안 앞으로 스트리밍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 쪽이랑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만약에 잘 되면은 중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시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으로 찾아뵐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제 다시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제한 조치가 좀 풀리기 전까지는 실시간 스트리밍은 아프리카 TV에서 대신해서 해당 녹화 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업로드하는 그런 식으로 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스트리밍 찾아주셨던 분들은 저희가 링크 어, 보내드릴 테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어, 실시간으로 같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앞으로는 이번 일이 없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 앞으로는 해당 영상, 그리고 저작권, 음, 이러한 점을 조금 더 어, 신경을 써서 저희 콘텐츠 제작을 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가 아예 접는게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잠깐 대신하는 거니까 그 중간에 이제 다시 제한 조치가 풀리면은 어, 유튜브로 찾아뵐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어, 아프리카에서 다시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뵀으면 좋겠네요 어, 콩이도 한마디 해 콩이도 안녕. 안녕 아프리카에서 봐요 안녕 쪼끝 봐. 쪼끝 봐. 쪼끝. 쪼끝. 쪼끝.